이렇게 좋은 회사에 직원 채용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혹시 직원 채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저희들이 어, 작년 올해한 300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했고요. 내년도에 한 2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네, 관심을 가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...